나를 서울 봐요. 여러분, 헌터 허어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주낙으로 잡은 생물을 먹어보자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낙이란 걸 할건데 요 주낙이 뭐냐면요 긴 줄에다가 바늘을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거기다 지렁이 껴가지고 하루 정도를 딱 쓰고 바로 걷어보면은 거기 지렁이를 쳐물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쭈배를 받은 게 바로 주낙입니다 사실 요 주낙을 하려면요 연승업이라는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로 그곳으로 갈건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레츠 고... 근데 사실 여러분 말만 하면 굉장히 많이 잡힐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잡히는 거있으 바로 초반... 네, 해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준학이라는 걸 하러 왔습니다 준학가면또누구니까 여기 경치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여러분 어디에요? 한탄강이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한탄강청 여러분입니다 아 오늘 설치라고 내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자 네. 그래서 약간 지금 어둑어둑해지고 어두워, 있거든요 지금 설치라고 아침 일찍 와가지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지렁이를 또 사왔어요 밑에 여기 흙에도 지렁이가 있는데 이건 어분이도 직접 잡으셨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미꾸라지가 들어있거든요. 바로 가서 한번 설치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부님이 미리 줄을 쭉 설치를 해놨고, 저쪽에도 한줄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어부님 어디 가시면요 보트를 타고 이쪽으로 해서 오신답니다. 저랑 같이 타면은 제가 뚱뚱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거든요. 어 레병대 출신. 와! <웃음>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역주행을 해야 되는데, 어, 어부님 멋있어요! 아니요 <웃음> 어, 진짜 멋있죠? 여기 보이시죠? 밑에 중앙. 예. 네. 아, 줄이두 개구나. 잠깐만. 왜요? 지렁이 꼬지가 없어요. 어, 그 위에 있었는데? 어, 그러네요. 어? <웃음> <웃음> 없네 내려오면서 떨어졌나 보다 그죠? 네 지뢰 네, 안 밟으려다가 여기가 물이 저기 위까지 찬대요 장마철에 근데 여기가 최북단이다 보니까 지뢰들이 떠밀려와가지고 물이 빠지면서 여기에 지뢰들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지뢰? 알긴 알죠 근데 이게 이렇게 막 모여있으면 못 알아볼걸요 막 이렇게 쓰레기 아 바로 그냥 가라 그냥 <웃음> 이제 한탕 안올려고요 <웃음> 자 여러분 결국 못 찾고 바로 탑승 하겠습니다 없어도 괜찮나요? 괜찮아요? 잡힐 레드들은 잡혀요 물이 참네요아 <치>, <웃음> 근데 죽는 줄 알았어요 배 떠내려가서 아그 아까 어분이 배가 혼자 떠내려가가지고 <웃음> 열심히 설치하는 데가 딱 앞에 보니까 배가 없어 앞에 있는 거 여기가 앞에 엄청 깊거든요 <웃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영상 찍었죠 여어디가그 <웃음> 영상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 드릴게요 아, 아 씨, 망했다 어우 아, 어떡하냐 저 보트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아내 이쪽으로 안 온다 내 보트 간다 아, 진짜 망했다 이거 야 이따 만나자 어디선가 기념사진이라도 찍어야지 자, 여러분 이게 주학줄인데 이거는 주학줄 아니고 이 밑에 있어요 지금 아하 그럼 저기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아하 운전도 이제 편해졌어요 <웃음> 어? 이거는 해병이 아닌데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가 미꾸라지랑 지렁 있잖아요 뭐에 더잘 물어요? 솔직히 장어는 미꾸라지 장어는 미꾸라지? 오깜짝 어이 뭐야 멀리 있는 줄 알았어 <웃음> 이 줄에 맨날 장수풍뎅이 어 진짜요? 예. 네. 말벌 이게 빛반사가 돼가지고 빛인 줄 알고 오나 보다 그래서 수거리 밥줄 있죠 그냥.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건너오고 있거든요 뭔가 유경 느낌인데 유격 조기였거든요 배줄 <웃음> <요즘> 잘 탔어요 <웃음>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저게 원줄이구나 자 여러분 저런 식으로 바늘이 하나씩 다 달려 있는 거거든요 바늘이 두줄 합쳐서 60개 정도입니다 와 엄청 많이 달려 있네요 60개 에 달려 있으면 보통 몇 마리 잡아요? 두 마리? 나가 <웃음> 솔직히 노동력에 비해 안 잡혀요 재미가 없어요 <웃음> 최대 몇 마리였어요, 지금? 3마리. 장어요? 네. 몸에 잘 잡히더라고요. 롯됐네요. 근데, 가을에는 뱀. 4kg까지 가자! 4kg 하면 무엇까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4kg짜리가 진짜 비싼 금액에 팔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쎄, 해들한테 <웃음> 지금 지렁이 꼬지가 없어서 네. 이걸로 그냥 껴넣어야 될것 같아요. 아, 지렁이를 저렇게 꽂아가지고 저렇게 달아놓고. 그냥 네. 바로 빠치면 되죠? 내리눕니요 네, 오, 어. 제 생각에 소갈리도 잡힐 것 같아요. 지금 소갈리 금어기 아니죠? 어, 아니야. 물조잡아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미꾸라지랑 지렁이를 할 건데, 어떡할까요? 중간쯤부터 미꾸라지로 하고 저쪽에도 저기는 아예 올 미꾸라지? 미꾸라지 아 좋아요 좋아요 오늘 그래도 목표 대상어종을 말씀 안 드렸잖아요 없어요 뭔 <웃음> 뭐 그냥 잡히는 것 중에 좋은 거 먹어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바닥에 닿는 게 중요해요 추가 있어요 이제 바닥에 네. 그럼 얘네가 바닥에 깔려있는 거예요? 줄이 지금? 네바닥 장어 같은 애들이 바닥에서 활동을 해서 거의 사실 준하기의 목표는 장어죠? 그렇죠 이게 되거든요 네. <웃음> 저는 4kg짜리 나와도 먹을 거예요 오안 나올 거아니까 <웃음> 아, 만약에 진짜 나왔어요 드실 거예요? 근데 팔릴까요? <웃음> 아, 파시네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그죠? 네. 저거 봤어요? 삼성 이런데 기업 앞에 가가지고, 엇보기 틀어놓고 팔아야 돼요. 자, <웃음> 여러분 지금 절반 정도 지렁이를 해달았고, 자, 이제 사원 미꾸라지에 갈 건데, 생각보다 많이 주셨습니다. 예끼는 요령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눈알 깨기에요. 아, 눈알 이렇게 딱 관통시켜요. 아,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러면 네,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머이 흔들고 좋다고. <웃음> 타타가 사이코패스라는 소문이거 <소물도. 웃음> 이거에 즐거워요. <웃음> 이거 보시고 또 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좀 잔인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러면요? 왜 눈을 끼냐? 아 끼는 방법이 여러분. 아 잔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방법이. 좀 잔인하기도 아. 하죠. 눈을 좀 그러니까. <웃음> 그런 걸 좋아하니까. <웃음> 애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쪼가리나 장어나 이런 애들이 먹이 반응이 좋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살아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아, 모자가 불편하네요. 아유 미용실 가야 돼. <웃음> 지금 어떤지 모르죠 머리. 저 몰라요. 셀프 모드로 한번 해드릴게요. 네. 아 죄송합니다. <웃음> 탈모양 뭐가 있어? 탈모야 자, 그러면 이제 저쪽 여울로 한번 가서 다시 설치를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줄 찾았습니다. 여기다가 설치를 하니까 통발을 장어 많이 잡았어. 어, 여기서 누가 있길래 소리 못질렀어요 통발을 훔쳐놨까봐 최근에 또 통발 털이 한번 당하셨죠? <웃음> 너무 많이 당해서요. 지금 CCTV 하고 있어요. <웃음> 얼마예요 통발 하나에? 기본 20만원 <웃음> 넘죠, 아, 다. 아, 이발레기다 찢어나요. 찢어나요? 고기만 빼가. 대단하다, 진짜. 잡히면 바로 그냥 눈알 깨기 <웃음>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세팅하고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둑어둑해졌죠 뭐야? 사람이에요? 어 깜짝이야. 나 혼자 보인줄알았네 <웃음> 물에 들어가서 하는 거는 100% 쏘가리 낚시입니다 그죠? 맞죠 쏘가리 <목소리> 없는데 아까 쏘가리 있다 하시지 않았어요? <목소리> 없어요 <목소리> 아유 어부님 고생하셨습니다 보트 또 올려놔야 돼 보트 훔쳐간 사람은 없죠 아직? 보트 찢은 사람은 있어요 아 진짜 리치네끼면 많습니다 여러분 동해는 바로 눈알 깨기 <목소리> 자 여러분 이렇게 보트를 정리하고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와가지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부님 올려놔야 돼요 혹시 비가 올지도 몰라가지고요 저는 어부님한테 지금 소고기 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봐요 라상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음날 돼가지고요 오전 8시입니다 아침 일찍 확인하러 왔습니다 제발 보라서 잡혀있게 바로 한번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아 즐겨 <웃음> 자 일단 저 끝으로 간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까지 왔고 드디어 준비 좀 하고 네네 사라다 가지고 <웃음> 어제 바늘줄을 이제 들고 아 어, 먹었다 먹었어요? 여기 지렁이죠? 네. 아 처먹었네 느낌 좋아 안돼 이렇게 처음 느낌 좋으면 안 돼요 이러면 항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와다 따인 거예요 네. 네 여러분 미끼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시죠 오 있다 오 있어요 야야야 <웃음> <있다. 웃음> <있다. 웃음> 빠가사리죠? 네 완전 제대로 삼켰네요 이거 고맙다 아 애들 다 따고 한다 여러분 지금 아까 지렁이 가 하나 있는 거 빼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오! 있다! 야, 있다. 야,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잉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야. <웃음> 잉어예요? 네잉어요 근데 너무 작죠? 네 작아요 낮아야겠다 여러분 잘가 어, 여러분 이게 준압으로 잡으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있어 있어! 있어! 아 뭐야 아니다 <웃음> 여기있나? 어, 오, 있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잉어. 있다. 잉어 아니야? 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잉어가 잘 무네, 여기. 왜 니가 물리냐, 이. <웃음> 자, 얘도 방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갑니다. 잉어가 많네. 어유 자, 다시 이동. 도... 오, 있다! 뭐 있어? 뭐 있어? 제발, 제발, 제발! 우와! 아아아 우와! 여러분! 아유, 재밌네! 아, 여러분, 이게 웃기게 뭔지 아세요? 이거 통말 태우면은 그냥 많이 나오는 건데, 괜히 준학으로 잡아가지고 지금 행복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 지렁이 한 마리 들어서 그런가? 어우, 지렁이가 잘 먹히네, 얘네들. 여러분, 이거 생긴 거 보세요. 외국 매기 같이 생겼어요.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대농갱이 동작에. 무슨 차이에요? 색깔 차이가 좀 있고. 모르겠어요. 진짜 <웃음> 빠가살이 <둘다 빨간색이. 웃음> 자, 여러분, 아직 좀 멀었습니다. 어, 있다. 어, 있어요. 뭐예요? 아이씨아 하니까 안하어까 어, 어, 어, 뭐예요? 있어요? 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빠가살이 <웃음> <웃음> 날이구나. 요거 우기면 1인분 나오죠? 그쵸. 라이즈가 크잖아요. 한탕과 빠가살이 한번 들어보세요, 어버님 <웃음> 와세마리어 있어 있어요 어 깜짝이야 야 어, 뭐야 뭐야 빠가버려개커어 어. 아,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먹다가 나왔나봐요 미끄러지가 아 삼키지 못하고 하, 미끄러지도 먹지 미안하게 <웃음> <웃음> 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씨 끝났다 끝났어요? 이야 아, 이게 진짜 그렇게 맛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한줄더 있잖아요 거기도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유, 바닥이 거긴 다돌 그럼 장어 소거리 장어 소거리 나오면 이거다 방생합니다 <웃음> 아, 세정하든 팔아야 되는구나 아 맞다 <웃음> 엄마한테 못나요안먹 <그래도> <웃음> 근데 장어 나오면 장어 내거자 <웃음> 여러분 두 번째 설치했던 곳으로 왔거든요 지금 오븐에 기대가 가득합니다 뭐야 걸렸어요? 네 이건 없어요 어 미끼도 없어요 자 여러분 미끼도 살렸습니다 좋은 중조예요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음. 왜요? 왜요? 아아아아잡아아아 잡았습니다 아기아 잘하지 <웃음> 아이아아아이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살아있아있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러니아요그아요까얘니들이 있어요? 있어요. 살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반응아아고 먹는 거거든요 아잡혀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민아가 어, 예, 예. 저기 하나 있어요 <웃음> 걱정이세요 민호 비싸요? 소가리 낚시하는 분들이 보통 민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오유 개꿀 고기 한 마리 걸었다 어 <웃음> 잠깐만 왜요? 아 이거 놓쳤다 <웃음> 이게 여러분 바늘줄을 한번 놓치면 그 줄을 다시 잡아서 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원줄 아, 없죠? 네. <웃음> 처음에 재밌었는데 이거 재미없어 <웃음> 그래서 오늘 이거 안 잡히면 통발 턴다는 말이 있던데 무조건 틀어야지오 사라다 오어오오 진아 어 뭐야 와 꺽씨 꺽씨 꺽씨 와 여러분 껍질입니다 꺽지 이것도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이게 좀 작죠? 아니요 <웃음> 꺽지가 원래 작아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 이만큼이면 살려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죠? 무조건 먹어요 <웃음> <웃음> 자 여기 <이렇게. 웃음> 왜요? 봉탈이요 네. 아하. 저기 재미없어졌어요. <웃음> 끝났습니다. 아, 재미없어. <웃음> 자, 여러분, 오늘 준화 결과인데. 아, 있어보이는데요? 근데, 네, 어부인데. <웃음> 좀 창피하네요. <웃음> 5년차 어부인데. 이게 약간 어부님 자존심이 상할 수 있단 말이요. 그래서 그렇죠, 주... 어부님 본업으로 돌아가보더라고요. <웃음> 이거 잡으면 <저보면> 마이너스예요 <웃음> <웃음> 자통말거 들어, 바로 오면 장소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통말거 들어 갔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저게 바로 어님이 깔아 놓은 통 말입니다. 어님뭐 하세요? 이거 넣어야 돼요. 아봐라좀 빠졌더라고요. 아오할레로야할뻔했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참고로 웨이더 있잖아요 이거 입고 빠지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보는 분들이 왜 구명조끼를 안 입냐고 막 그러잖아요 네. 어업할 때 구명조끼 안 입게 돼 있는 법이 물이 들어오면 떠요 뒤로 아 발만 동동 떠지는데 빨리 풀어서 살아야 되는데 구명조끼 풀어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물이 딱 들어오잖아요 웨이더를 빨리 벗은 다음에 웨이더를 뒤집어서 공기를 채운 다음에 그거를 구명조끼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바람 넣는 거 보니까 갑자기 쫄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데자첫 번째 동말 고기가 과연 <웃음> 오! 뭐야 왜왜왜왜 왜, 오야야 오, 야. 잡고기 잡고기 <웃음> <웃음> 와 진짜 딱 잡고기들 아우 괜찮은데요 꼭지. 오, 자 여러분 모래무지랑 꼭지 이런 애들도 비싼 애들이요. 맛있대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가 아니라 맛있대요예요. <웃음> 이거 돌고기예요. 네 돌고기가 족도로 자면면 이렇게 큰게안 나거든요. 오 근데 와 여러분 굉장히 큰 돌고기 나왔습니다. 오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잡았던 어, 꼭지. 얘는 좀 작다 그죠? 얘는 놔줘야겠다 아깝다. <웃음> 아깝다. 좀더 커서 어우 바로 가네. 자 그럼 이 녀석은 모래무지입니다. 요게또 살이 단단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맛있더라고요. 오오 오, 오, 뭐예요? 잡고기예요. <웃음> 오, 오 대롱갱이. 아 이거 아까 저희가 준악으로 잡은 대롱갱이에요? 예, 네, 맞아요. 장난. 아고민되네 <웃음> 시원하게 방생할까요? 에이, 세 마리 삼총사 가서만. <웃음> 나한테 와야 돼. 나한테 와야 돼. 오, 갑자기 뭐예요? 메기 메기. 오, 장원조리사. <웃음> 굉장히 실망합니다. 큰 <한 웃음> 짜리 장원조리사. 한달 쉬는 줄 알았어. 저. <웃음> 와, 여러분 메기 큽니다. 커. 오. 우 와, 사이즈 보세요. 미쳤다. 오, 야 입이 보라색이야. 입 멍들었네. 좀 힘들었나 봐요. 얘 예, 무조건 키우죠. 당연해가지고. 네, 살짝 주황색깔이 좀 보였어요. 주황색이요? 여러분 세 번째 건데 황금양어 아니에요? 오, 진짜 주황색인데요. 진짜로 진짜. 뭐예요? 소갈이. 황금소갈이? 오, 야. 여기 그렇게 개체수가 많지 않거든요. 황금. 황금소갈리가요 오, 어, 진짜 황소.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황금소갈이. 얘는 근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얘가 한강에서 잡으면 보호종인데 한탄강은 또 어떤 사람은 괜찮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한탄강 물질과 결국 한강으로 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해가지고 이거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먹어 보고 싶은데 사실 맛은 소갈이고 똑같겠죠? 똑같, 똑같을까요 드셔 보셨어요? 먹어봤다 그러면 저 지금 신부당이에요. <웃음> 안 걸리네. 금지채장도 아닌데 우와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오늘 좀 잡힐 것 같은데요? 응 방사해 방사해 오우 소가리들이 방생할 때좀 맛있게 방생 돼요 팡치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여러분 여기 통발 마지막인가요 이거 왜요? 왜요? Şey, 왜요 왜요 왜요 메기 <목소리가> 오오오 대놈갱이 메기 메기종류 엄청 많네요 여기. 네아 다행이다 하하하 <onte spans> <웃음> 다행이다 우와 메기가 여러분 가을 되면 커지거든요 <웃음> 대놈갱이는 왜 이렇게 커요 저거 사짜예요 대놈갱이가 오오 소가리새끼 자 방생할게요 얘네 <웃음> <웃음> 아우 맛있어 자 여러분 바로 다음 통발 한번 거들어가볼게요 통발 때가 재밌긴 해요 근데 사실 정장 어부님은 힘듭니다 아뇨요 <웃음> 괜찮아 왠지 아세요? 곰팡이 분들이 구독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진짜어머님제 <웃음> 채널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웃음> 부탁드릴게요 <웃음> 어머니 근데 갑자기 물이 좀 많아졌는데요? <웃음> 개로 떴다어머 이거 뭐예요? 괜찮은가요? 왼발을 떼어보세요 아좀덜 들어오죠? 아니요? 개같이 들어온데요? 아니 아니 두 개를 떼어보세요 이렇게요? 네. 개같이 들어온데요? <웃음> 여러분 당황 통말 포인트 도착했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부님이 또 다수로 던져가지고 답비게이션 해가지고 찾아야 됩니다 어? 보통 원큐 아니면 투큐에 차시거든요 모멘이 어? 좋 거예요? <웃음> 야. <웃음> 설마 원큐? 아, 아니 <웃음> <웃음> 여러분 사실 원큐에는 잘 없었어요 거의 쓰리큐 이상 갔어요 아, 땡큐 <웃음> 아, 반갑습니다 아 역시 다 편집했는데 지금 여덟 번 던졌거든요 와 근데 어부님 물 괜찮아요 이거?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물이 너무 많이 찼어 무서워 아 제가 바로 오오 오참기 왜 이렇게 커 미친 참기 아니에요 저거 야, 이따가 넣을까요 저거 무건넣야 돼요 <웃음> 저번에 어탕국수를 해서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어탕칼국수를 해서 한번 먹어볼 겁니다 저런 개 같은 거딱 넣으면요 육수의 맛이 완전 달라집니다 오, 야, 야 뭐야 참기몇 마리야 이거 아이 씨알이 왜 이래요 몰라요 금목이 아니죠 절대 아니에요 <웃음> 절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줄에는 제가 봤을 때참기 많아 왔거든요 우와 사이즈 보세요 야 이거 넣으면 장난 아니잖아요 미쳤죠 그냥 우와 미쳤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사이즈 얘가 이제 금지체장이 갑장 좌우로 5cm 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넘어요 어, 뭐... 머리. 우와 뭐야 여러분 CR 보세요 우와 여러분 사이즈가 다 미쳤습니다 얘네 여러분 이렇게 날카로워서 다 타고 올라와요 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꺼져 꺼져 쏘가리 있어, 쏘가리 네. 여러분 쏘가리 살려줄게요 파라. 사람 참기가 썩어리 먹었어요. <목소리> 와, 여러분, 이거 통발 안에서 먹은 거죠? 네. 아유, 리치네끼들. 금지채는 처먹네 나중에 내거 되는데. <웃음> 자, 여러분, 불르기를 방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져가서 죽이도록 할게요. 오, 장어다. 장어! 좀 나중에 오세요 너무 작아요? <웃음> 너무 작죠? 야, 야, 야. 뭐가 간지럽나 했는데. 잠깐 설렜네, 리발렉게야 자, 나줄게요 장어. 오, 야, 물지, 야, 오, 물라고 하는 거 봐, 여러분. 오, 야, 야, 야, 야. 아, 야, 이 새끼가. <웃음> 죄송해요, 릴못 썼어요. 진짜 배가, 야, 야. 계속 간지럽히지 마. 은혜 생각나잖아. 여기는 보통 대농갱이 참게 장어. 그래도 여기, 어, 야, 야. 아이 진짜 간지럽히는 거 봐요. 아, 찐찐 참게를도 튀겨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다 하면서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탕 칼국수 하고 사이드로 참게 튀김 한번 하면 어떨까?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왜요 왜요 왜요? 되는 거 있다. 와, 터졌다. 와, 개 터졌네. 저희가 터졌다는 게 뭐냐면 개 많다는 겁니다. 우 와, 보세요 여러분. 우 와, 자 여기 마지막. 오. 왜요 왜요? 터졌어. 와. 소갈이요? 네, 김치찌장 네. 아니에요. 써. 아싸. <웃음> 오, 소갈이 봐라. 아, 여러분 소 아, 금세 18cm죠. 네. 어, 20 넘어. 이야, 송아리. 어, 잠깐만. 왜요? 왜요? 아, 얼음 진짜 작다. 여러분, 이게 얼음실하고 천연개물인데, 이건 무조건 살려줘야 됩니다. 까딱했다가 저희 유튜브 더 이상 못해요. <웃음> 어디 알았어? 오토릴리즈. 이쯤에서 나올 것 같은데? 어부님이 이쯤에서 나올 것 같은데? 하면 안 나옵니다. 하하하. <웃음> 자 진짜 안 나오잖아 딱지 말하는안 나와 와 저건 진짜 작다 이참개는 바로방생 다음 동말은한 마리 도안 나올 것같아 좋았어 그런 말을 계속 해주세요 절대 나오지 마라 <웃음> 아 절대 안 나와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 <웃음> <웃음> 과연 오, 이고야 대박, 대박, 삼장데 저거. 응. 역시, 어머님, 반대로 말해야 돼, 말야 돼. 이거 없어라. <웃음> 와, 여러분, 진짜 커요, 이거. <웃음> 야, 스이세 살... 가지겠는데요, 저? <웃음> 은혜야, 먹고 갈게. 와, 여러분, 사이즈. 야, 이거는 진짜 25 나올 것 같습니다. 와우, 좋네. 무조건 가져가야 돼. 하나, 마지막. 에이, 저기 없죠? <웃음> 보기도 싫어요. <웃음> 실쩍만 들어오고 아다 아, 이거 네개짜리인가봐아네개짜리요 아, <웃음> 진짜 없네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잡은 녀석들 들고 바로 어부님 내려가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자 여러분 잡아온 거 있죠? 그 중에서도 몇 마리만 선별했습니다 쏘가리 이고메기 대농갱이 참객 잡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뭐할 건가요 어부님? 어탕 장칼국수 처음이죠? 그쵸 저기 보이시죠? 장독대 오다먹어어요 <웃음> 엄마한테 나오지 말라고 그랬잖아 <웃음>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웃음> 자 그래서 일단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부님이 손질을 해주실 건데 이야 여러분 쏘가리입니다 너무 예쁘죠 손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장을 빼고 어차피 끓이면 뼈랑 살이랑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손이 많이 가니까 코를 뜨고 뼈도 느끼는데 뼈를 그냥 꺼내면 편하잖아요 아, 우리는 네. 느낌으로? 네. 완전 살처분이네요 네 <웃음> 어부님이 또 하시는 방법인데 저렇게 한 다음에 쏙 하면 끝납니다 제가 어부님 그때 와서 하고 집에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오 개망해요 <웃음> 이야, 오! 이야! 자, 여러분, 저겁니다. 기가 막히죠? 와, 회로 개처먹고 싶다. 야, 뭐야? 아유, 너무 이뻐. 큰일 났어요. 다음 쳐봐요. 여기 고기 맛이니까. 네. 네.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죄송한데, 이거 한 덩이 회로 먹을까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이거 해. <회>. 오케이. <웃음> 여러분, 제가 여기 아니면 쏘가리 회를 먹을 데가 없습니다. 속초 양양에는 잘 없더라고요. 쏘가리가 문이 없어요. 이제 나온 데서만 에 나오기 때문에. 자, 자, 요거는 어탕용으로 넣을게요. 이거 한번 줘볼까요? 어, 네, 좋아요. 야, 비싼 거야. 아. 어이구, 어이 아, 욕심쟁이, 같이 먹어야지, 새끼들이랑. 괜히 좋습니다. <웃음> 우와, 매기, 여러분. 간다, 간다. 오, 역시. 우와, 아. <웃음> 여러분, 지리게 떠졌습니다. 어, 아, 배고파. 피 보면서 트물링거 오랜만이네. <웃음> 예, 육수용. 육수용. 갈비살 지금 뺐거든요, 매기. 자, 이것도 줄게요. 누가 나올까요? 이따. 아유, 그래. 같이 먹어. 뭐... 뭐야, 뭐... 뭐야, 뭐... 야이 뭐... 빨래기야! 또, 또... 같이 먹어야지, 새끼랑. 또줄게요 새끼. 야, 야, 야, 이거 뭐 놀랬어. 튀지 말고. 어, 어, 아, 잘했어, 잘했어. 너나 너, 먹어. 얘네, 너나 먹는 게잘 없구나. 저로 이번에는 대농갱이거든요 요거는 옆에 뿔을 무조건 잘라줘야 됩니다. 얘도 살 남은 거 있으면은 저 애기 한 마리 있죠. 쟤한테 줄게요. 저기 위에 엄마도 있네. 쟤는 진짜 착하다, 근데. 쟤는 겁이 많아서 그래. 겁이 많아요? 쟤도 물면은 그냥 갬플 하나요? 36개 주행량야 라삭, 라삭 따주고. 얘도 머리 줄까요? 여기 이거 먹어. 야, 이거 먹어, 먹어. 쟤네 겁쟁이라. 어, 그래 먹어 너야 너야 차례야 <웃음> 꼬리 줄거야 꼬리? 여기 살어 좋아요 좋아요 쟤는 꼬리 하나 챙겨줄게요 아, 예, 예. 네. 어, 그래? 아 어, 예예예 먹어 그래 엄마 먹어도 돼 엄마도 먹어 야 뭐해 왜왜 왜 떨어 <웃음> 자 여러분 꺽지도 똑같이 해줄게요 근데 이거 진짜 어려운데 어머님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에요 얘그 <웃음> <쟤> 줄까요? <웃음> 야. 야 그렇지 야야야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다된 거다 한번시도해 줄게요 어머님죄송한데 네. 워터야 안 해는데요 아 맞다 워터야? <웃음> 뭐 <어때? 웃음> 깨끗하다. 어, 깨끗하다. 오 저는 요거, 쏘가리 빨리 먹고 싶은 게 가루 해릴까요 어, 좋아요. 아우, 야. 아, 좋아하네. 이런 거 좋아하네. <웃음> 됐어 와우 이야 yeah. 요거를 그러면은 물 끓일 때 먹을까요? 뭐 좋습니다 어버님이 지금 소가리 핏기 딱 걸어 러 왔는데 요 녀석들이 지금 어버님이 좀 지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고양이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가져가거든요 와뭐야요뭐야 집이 다 됐죠 다 엄마 거죠? 다 엄마 거죠? <웃음> 제꺼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칼국수예요? 예야 <웃음> 네. 양바라 이거 <웃음> 너무 좋다 <웃음> 지금 솔직히 저희 둘다 너무 굶어 있어가지고 그죠? <웃음> 너무 배고파요 저는 진짜 메기 보고 침 흘린 거 처음이었어요 <웃음> 뜯어먹을 뻔했어요 얘네 <웃음> <웃음> 그냥 통째로 끓이면 돼요? 예아이 네. 좋다 야야야 <목소리> 야. 됐 네. 맛있겠다. 어토야 <목소리> <목소리> 야, 이 맞아라. 야. 이게 <목소리> 야 어떻게야? 아이씨. 너무 맛있겠다. 진짜 미쳤습니다. 이거 진짜로. 그런데 이거 노땅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매기가 수영을 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목소리> 아니야, 너는 죽었어. 둘리에 나오는 글자 우주 얼고기 생선 비행. <빙>. 이게 <목소리> 사실이었구나. <목소리> 빠바바바 빠바짜 <웃음> 깜짝이야 이렇게 한 20분만 끓여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소가리 투시죠 투시죠 회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아유 어, 기가 막히네요 그냥 뭐 이거 띠, 필요 있어요? 그냥 드세요 같이 먹어야죠 반만 자를 거예요 자를 것도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다잘서잘려요 상상만 줄 알았어요 아, 네. 장 필요한가? 장뭐 여기 있잖아요 저 가져올까요? <웃음> 하세요 전 이거면 딱이에요 저는 어부님 손에 있는 거 먹고 싶어요 진짜요? 예. 네. 어, 은혜 씨 <웃음> 예. 오, 질린데요, 이거. 그죠? 어? 이런 냄새가 나지? 오, 진짜. 된장을 좋아하는. <웃음> 와, 여러분,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접어. 자, 바로 볼게요. 한탄강 자연산 쏘가리, 초베르. 먹어, 먹어. <웃음> 와, 식감 미쳤다. 미쳤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적게입니다, 적게. <웃음> 와,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쏘가리 이러지, 진짜? 이렇게 먹는 사람도 없어요. 없죠, 진짜. 아까워서 못먹어 이렇게. <웃음> 네, 진짜 이렇게 먹는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러어요 벌써. 우와. 미쳤다, 진국이에요, 진국. 네. 이게 뭐 필요한 재료가 뭐 있나요? 네. 호박이 또 있어야죠. 아, 로박 있어야죠. 네. 호박도 이제, 자연산 호박. <웃음> 엄마가 심어놓은 거. <웃음> 엄마 안 나오죠. 오, <웃음> 어머네, 어머네. 어, 어부님, 어부님. 어, 씨, 깜짝이야. <웃음> 깜짝 놀랐어요. <웃음> 우와, 뭐예요? 호박. 우와. 여기 진짜 여러분, 호박 있습니다. 보이시죠? 오. 따도 돼요, 저거? 당연하죠. <웃음> 그런 소문이 있던데, 저 가고 나서 엎드려보자고 엄청 맞으신. <웃음> 물구나무 속에 있어요. 형님이 <웃음> 따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웃음> 네? 설마. 아, 아니, 설마.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니, 아니, 아니. 호박을 한 번도 따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 진짜요? 네. 그냥 뚝! 부러뜨리면 돼요. 네. 엄마! 어? 아!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근데 호박 색깔이 허옇다고 해야 되나? 떨분 거 아니겠죠? 아니야, 이거 되게 연해. 아, 진짜요? 네. 제가 보고 호박이랑 좀 달라요. 그쵸. 우와, 뭐야, 이렇게. 이거. 대박인데요? 이야, 이 손가락 구은거 보세요. 탄이 좀 잘하거든요, 진짜. 어, 진짜요? 몰랐어요? 저 처음 봤어요 내가 어? 칼질이라고 는생선을타는거 보고 와와 <웃음> 진짜 잘하신다 와 처음으로 멋있었어요 <웃음> 이거는 뭐뭐예요? 이거는 파랑 파랑 고추랑 고추. 아, 그리고 면 이야. 그럼 이제 기다리면 되나요? 네 이따가 뼈 빼주면 돼뼈 빼면 뭐 어차피 고양이들이 다 알아서 <웃음> 저러분 지금 다 우러났거든요 오와. 우와. <웃음> 자 이제 여기서 뼈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지금 옆에 살이 많이 붙어있잖아요 이거 왜안 먹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또 고양이들한테 좀 주고 네, 같이 살아야죠 기름 보세요 우와 생선기름이요? 네, 네 생선기름 미쳤네 진짜로 야야야 <웃음> 야야야 야, 야, 저기 저희가... 가야 가. 어, 그지 아, 저거 안 줄래요. 뭐야 <웃음> 여기 있다. 뭐예요 이게? 고추장. 네 이거 먹물이잖아요. <웃음> 매시고추장 우와. 오, 냄새 좋아. 와 미쳤는데? <웃음> 냄새 패티시. <웃음> 오 좋아. <야>, 이거 좋아네. <웃음> 와자 이제 이거를 풀어줄 겁니다. 오, 색깔 빨. 오야 나오네 빨간색이. 네. 여러분 이제 이거 또 끓여주는데 나머지 야채들 있죠. 싹다 여기 넣어가지고 칼국수 같이 넣어야 되나요? 그냥 다 넣어드리죠 뭐. <웃음> 요리 별거 없습니다 에이, 여러분 다 때려놓으면 돼요 와우 미쳤어요 제거 영상을 식사하시면서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 칼국수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진짜 이거 여러분 너무 먹고, 뭐, 먹고 싶죠? 침이 나와서 절어요 <웃음> 어, 한번 드셔보실래요? 살짝? <웃음> 뭐왜 이렇게 진하지? 진해요? 네, 더 끓이긴 더 끓여야 되는데 진한 맛이 나요 좀 드셔보세요 아 시져요. 뭐 아무것도 안 넣어도 되겠어요. 와. 이거 먹고 죽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웃음> 자 이제 여기다가 야채를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이야, 와.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쫙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졸이는 동안 저희가 또 다른 거할게 있잖아요. 네. 참게를 튀겨야죠자 참게를 튀길 때 그냥 까 가지고 튀길 거거든요. 오씨, 어, 안 까지냐? 거의 귤 까듯이 지금 까고 있데 <웃음> <웃음> 와, 하고 딱 아가미만 딱 제거한 다음에 반을 잘르면 돼요. 어, 네. 오이 뭐야? 왜 이래? 왜요? 움직였잖아요. <웃음> 안 움직였어요? 아, 안 움직였어요 탁 치니까 놀라운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쪽에는 지금 고양이들 회식하고 있어요 자 기름 여기다가 딱 올려주고 <웃음> 기름 다 달궈지면 바로 참기 한번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야 샥 해드는 거 아니야 원래 천천히 될 거예요 그렇지. 천천히 샥 되면 이거 넣어야지. <웃음> 자 이제 샥될 거예요 이제 오예 참게 튀김이 진짜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참게 튀김을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이거 그냥 아가자가자 찍어 먹으면 진짜 맛 진짜요? 오 예스 예스 예스. 은혜님 이거 보면 오우, 난리 나겠다. 그 은해 이거 보면 <웃음> 저포트 앞에 누워가지고 시위하고 <웃음> 있을 거예우와 <웃음> 미쳤다. 여러분 참게 거의 다 튀겨져갑니다. 근데 기름이 엄청 많이 튀네요. 그니까요 <웃음> 어. 역시 세척하는 그릇 무적입니다 무적. 여러분 다된 거거든요? <웃음> 이야 미쳤다 배가 너무 고파서 <웃음> 미쳤다란 말밖에 안. 자 여러분 지금 살짝 맛을 봤는데 조금 시원운 감이 있어가지고 어부님이 또어머님한테 뭐를 받아왔거든요 뭐예요? 양념이랑 다시다 <웃음> 역시 로메로 있어야지 자 저거 싹다 넣고 한번쫙 끓인 다음에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웃음> 우와 와뚜리 우와 미쳤다 진짜 침개 나와요 여러분 <웃음> 맛있게도 담으시네 <웃음> 어우 <너무> 맛있어 <웃음> 먹었다. <웃음> 참게저도 괜찮아요. 저는 참게딱 국물용으로. 저도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됐고, 요 참대튀김은 사이드로 해가지고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도 안 되는 쏘가리, 맥기뭐다 들어갔죠? 여기 아, 지금. 안 들어간 게 없죠. 새청가든 해서 좋다고 하는 거는 다 들어가. 그런 구스가 완성됐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먹어, 먹어. 추베르. <웃음> 우와. 아, 맛있다. 이게. <웃음> 아, <맛있다. 웃음> 너무 찐한데 <웃음> 어, 너무 맛있어요. 너무 진해, 그니까 이게 여러분, 속초에서는 장칼국수가 진짜 유명한 데가 많은데, 저 거기 다 먹어봤어요. 진짜 비슷해요. 우새초든 <웃음> 칼국수집 해야겠네. 요와 <웃음> 진짜 거짓말 이 아니라 7시에라서 지금 오후 2시 넘었거든요. 이때까지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쏘가리 먹은 게다요 자, 먹어볼게요. 초배를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음. 우와. 음. 우와, 너무 맛있어요 진짜 파세요 얼탕 칼국수는 메뉴 없죠? 네.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진짜 그냥 장칼국수예요 근데 일반 장칼국수는 아니라 생선 갈았잖아요 그 풍미가 완전 다릅니다 참깨튀김 바로 먹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여러분 참깨튀김 한번 먹어볼게요 잡혀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잡혔습니다 잡았다 자 여러분 요거 <웃음> <잡았다. 웃음> 보세요 참깨튀김입니다 참깨튀김 처음 먹어보는데 어부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셨어요 너무 맛있다고 네, 맛있어요 자 먹어볼게요 먹어먹어 다리은거예요다 먹어.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네 먹어먹어 먹어. 그러니까. 와, 진짜 맛있네? 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와, 여러분, 진짜 맛있네요원우 제가 개튀김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거의 다 저는 바닷개튀김을 먹었잖아요. 음. 와, 훨씬 맛있네요 맛있죠. 와. 와, 무서운데 이거? 다리가 신기하게 짭짤해요. 아, 그래요? 네. 음! 맛있죠? 네!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민물게인데도 짭짤하고, 그리고 진짜 참개가 맛있는 게 뭐냐면요. 등값이 생각보다 너무 얇아요. 맞아돌게 이런 거 튀기면 이딱 깨지거든요. 인팔란트 바로 가서 그 치과 대박 나는데, 이 참개 진짜 너무 얇고 맛있어요. 이 털도 먹어도 돼요? 안 먹었어요. 아. <웃음> 와, 이거 끝내준다. 진짜 참고로 대박입니다. 자, 여다분 칼국수 먹을게요. 그냥, 여러분, 속초에서 개맛집 장칼국수 이런 데 있죠? 그런 데서 먹은 거랑 똑같은 맛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밀키트로 칼국수 파세요라는 댓글 있으면 어떡하실 건가요? 해야죠. <웃음> <웃음> 초베르. 먹어, <먹어먹어>. 먹어. <웃음> 와, 와, 이 쏘가리 살바라. 어탕국수에 쏘가리 들어가요, 원래? 안넣죠 비싸서.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어탕국수 안에 이 쏘가리 덩어리 한번 보세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음. 우와 쏘가리소 쏘가리야 녹아요? 애 녹아요 우와 <웃음> 저거 영상 끊고 그냥 먹을까요? <웃음> <웃음> 저러분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니지 여러분 중학도하고 통발도 없고 진짜 이번 컨텐츠 너무 아쉬웠고 심지어 지금 너무 배고프고 너무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어서 지금 너무 많이 빨리 나오는 게 뭐냐면 빨리 그냥 끊고 개쳐먹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런 <웃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 이제. 아, 마, 마, 아. 아, 저요? 아 네. <웃음> 여러분 아, 아 네. 저랬어요 갑자기 어서. 네, 여러분 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어, <웃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영상 끝!